아바 아바, 아바지. 아바, 아바, 아바, 지 우리 한국교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바, 아바, 아바, 하나님.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조선 말기, 그리고 대한제국이라는 혼란스러운 정세, 그리고 나라를 잃었던,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혼란스러웠던 이념 논쟁, 그 연장선에서 동족상자 안에 한국전쟁을 치뤘고 군부독재 시절을 경험했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경험했죠. 이러한 역사 속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러운 본능에 따라서 조선 말기에는 관료들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식처로서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나라사랑 또는 독립이라는 목적 때문에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의 그 영향력과 지위 또는 지원 물자 때문에 군부독재 시절에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침묵을 지켰었죠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절에는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생존과 또 자기 개발의 일환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내 삶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예수라는 좋은 친구를 만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대한민국에 혼자 와서 외롭고 또그 이전에 다녔던 교회이기도 했고 제 주변의 지인들이 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는 물로세례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후에 신사참배라는 주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한국교회는 예수라는 그 좋은 친구를 나를 위해서 이용만 해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개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